안녕하세요. 금오동에 그 살고 있는 야수왕 김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연예인 누구 좋아하세요? 나는 서지석이지 <웃음> 뭐, 어떤 부분이 좀 좋아하세요? a t is your n a m 잘생 m a s o c i a 아 i 스 t I'm a s 서 c i a l i s t i <웃음> 아, 기준이, 기준이 그렇게 되나요? 네, 아, 장가가 는 그, 순간부터 어, 어, 인터넷 검색은 한 번도 해보시나요? 아, 아, 그래요? 음. 그래서 저희가 뭐 소지섭 씨만큼 톱스타를한번 가져와 봤어요. 아, 어, 진짜? 네, 그래서 궁합 한번 봐주세요. <웃음> 아, 그거 얘네들도 탑이네. 소지섭 얘기하는 거 볼게, 네. 그지 균일입니다. 그렇게 또 센스가 있어야 돼. <웃음> 한번 봐주세요. 얼마나 잘 맞는지. 네. 아주 잘 맞는데 어떤 면이 좀잘 맞을까요? 우리가 네. 어... 남자는 놓고 보면 엄청 고지식한 남자. 아 그래요? 어 근데 여자도 고지식한 여자. 아, 그래요? 어 그렇게 고지식한 남자의 고지식한 여자다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고지식한 사람과 고지식한 사람이 만났으니까 어긋날 일이 없는 거지. 오, 그래요. 다툼은 없겠네요. 어우, 다툼 없어요. 집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네. 굉장히 조용해요. 남자분의 그러면 성격은 그냥 조용한 성격. 성격이 굉장히 고지식하면서도 네. 자기만의 규칙이 딱 있는 사람이야. 음... 그리고 이 사람은 멘탈이 꺾이지 않는 사람. 어떤, 굉장히 긍정적이죠. 어떤 일에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털털한 사람이다. 음.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있잖아. 항상 조심함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어긋나는 것도 싫지만은 또왜 우리가 왜또 잘나면 네네. 또 시건방이라는 게 있잖아. 네네. 근데 이 사람은 시건방이 없어. 음. 시건방이 없어. 머리를 치켜드는 게 없는 사람이야. 음. 여자분은 성격이요? 여자는 여자는 모든 게 있잖아. 어떻게 놓고 보면. 그냥 지금 이 현재가 만족스러운 사람. 어 그래요? 어. 현재가 만족, 여자가 현재가 만족스럽다 하는 거는 어. 삶이 편안하다는 뜻이거든. 어. 그럼 남자가 여자를 애매길 일이 없다는 거지. 어. 남자가 여자를 잘 챙겨주고 있다는 거지. 어. 그러면 궁합은 응. 몇 프로 센트나 좀만나까요 어, 이런 궁합은 진짜 만나기 힘든 궁합이지. 아, 그래요? 그럼. 어... 만나기 힘든 궁합이잖아. 그 정도로. 그, 남자가 여자를 다 맞춰주고 배려를 해주고 있잖아. 어... 배려를 해주고 있고. 그거, 내 여자를 아낄 줄 알고, 내 여자를 챙겨줄 줄 아는 사람이니까. 음... 그, 그러니까 이여자인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삶이 편안하다. 삶이 편안하다, 이제. 굉장히 휴식적 같아. 음, 그러면은 이분들 현재 좀 상태는 어떨까요? 뭐, 살 때? 활동이나, 뭐. 남자도, 어, 막 그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야. 음.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막 자기가 막 대대적으로 막 더, 더 해서 막더 알려야 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음. 그냥 주어진 것이 있으면 자기가 그 역할을 잘 하겠다는 것이지, 오. 욕심을 위해서 막 자기가 쫓아가거나, 네. 욕심을 위해서 뭔가 자기가 그걸 하는 게 없어. 응. 주어진 거는, 주어진다면은 열심히 할수 있는 사람인 거지, 네. 자기가 뭐를 하기 위해서 쫓아다기거나 어, 자기가 뭐를 얻기 위해서 뭔가 뭔가 어 사람을 만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런 게 없는 사람이야. 여자분은요? 여자는 그냥 남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니까 음. 여자는 크게 활동을 안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음. 아 그래요? 그두분다 음. 뭔가 조금 그러면은 좀 쉬시는 사람이 있는데 여자가 오히려 더 많이 쉬고 있는 타이밍 이고 음. 어, 글탈해서 완전히 쉬는 건 아니야. 지금 잠시 잠깐 쉬고, 지금 이, 이 현재가 만족을 하니까, 지금 이 현재에 즐기고 있는 것이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활동은 하긴 할 거야. 어, 지금 뭐, 멘탈이 꺾였거나, 뭐, 우울증이 있거나, 뭐, 정신적으로 뭔가, 뭐, 압박감이 있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걸로 보이고, 다 서로가 지금 편안해. 좀 그러면 음. 이분들 이세는 좀 보이세요? 이세는 있지. 아 그래요? 응, 음, 이세는 있어. 음. 그러면는그 자녀가 있는데 그럼 음. 앞으로도 더 생길까요? 앞으로는 없는 걸로 보이는데. 원래 설아의 자식은 두 명이거든. 어. 설아의 자식은 두 명이야. 이둘 부부의 궁합을 놓고 보면 설아의 자식은 두 명이다 이제 그래. 오. 그러면 그 자녀들도 잘그 가정으로 잘 키우겠죠. 오, 그거 잘 어, 그잘 응. 키우. 남자가 엄청 댐댐이가 올바른 내내 어. 이 남자가 사상이 있잖아. 네. 마음을 놓고 사상을 이렇게 둘러보면 네. 굉장히 소박한 사람이야. 아 그래요? 정말 소박한 사람. 어, 음, 소박하다. 응. 어떤 어떤 면이 좀. 그러니까. 이, 왜, 자기가 뭐, 잘났거나, 대대적이고 뭐, 잘났으면, 항상 이렇게, 어, 그, 왜, 보여주는 시선이나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의식을 많이 하잖아. 근데, 이 사람은 집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나, 뭔가 일상생활을 이렇게 놓고 보면, 굉장히 털털해. 어... 정말 털털한 사람. 사람들한테는요? 사람들한테도,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많이 만나는 것 같지는 않거든? 사람을 만나는 게 자기가 꼭 만나야 될 사람은 꼭 만나지만 네네. 그렇다고 해서 막이 사람 저 사람 사람을 막 이렇게 밖을 막돌아댕기는 사람은 아닌 걸로 나와 있거든 남자가. 밖에 이렇게 왜뭐활동이 하거나 밖에 사람을 만나거나 어, 사람을 자주 만나거나 그런 거는 아니야. 만날 때 되면 꼭 가서 만나고 하지 아니면은 일상이 거진 집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보이는데 음. 남자가 놓고 보면 돈의 개념도 크게 없어 돈의 개념도 크게 없고 또막 자기가 뭐 삶을 막 럭셔리하게 막잘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소박해 음. 지금 이 현재를 만족한다는 건 여자도 털털한 면을 갖고 있고 남자도 털털한 면을 어...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소박함을 갖고 있는 거지. 네. 음. 이분들 누군지 알려도리좀더 질문해볼게요. 엄청 탑스타예요. 음. 탑스타 부부예요. 음. 원빈 이나영 씨. 음. 근데 엄청 털털하네. 어 그래요. 진짜 털털하다. 이 정신 정신을 놓고 이렇게 들어가잖아. 이 네. 남자를 정말 이쁘다. 아, 그래요? 어, 정말, 이, 생각하는 게, 정말, 이쁜 사람이에요. 어, 원빈 씨랑 이나영 씨는, 음. 근데, 뭔가, 그, 이나영 씨는 원래 활동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음.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까지 많은 활동을 하지는 않았어요. 음. 원빈 씨도, 아저씨라는 그 작품을 찍고, 음.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거를 거의, 아예 안 했나? 거의 음. 안 했나? 아무튼,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CF만 찍고 있는 중이거든요. 뭐 이분들은 왜 그러면은 이런 활동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걸까요? 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큰 욕심을 내질않아그 음. 매일 또 작품이 또 들어오면은 하긴 하는데 한 내가 봤을 때는 한, 한 3년 정도 있으면 또 활동하는 걸로 보이긴 하거든? 음. 아, 하는데. 마, 맞죠? 이나영씨도 음. 활동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음. 지금? 한 3년 정도 있으면 활동은 하긴 할 거야. 음. 하는데 근데 지금 둘이는 놓고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이 삶이 너무 행복해 자기 본인들끼리 행복하게 응. 잘 사는 게 훨씬 좋은 응. 건가요? 어. 지금 너무 행복하고 마음도 너무 노그럽고 응. 너무 편안함을 갖고 있거든 어... 그러니까 저는 뭔가 원빈씨도 턱스타고 이나영씨도 톱스타인데 두 분이 저기 만난 거잖아요. 응. 그러면 뭐 트러블이 있고 뭔가 좀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없다는 말씀이시죠? 어, 없어 없어 없어. 원빈도 왜 자기가 남자니까 좀 잘난 맛이 있으니까 뻐기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꼴값 떨잖아 <웃음> <왜> 사람들이 <웃음> 네, 그렇지? 네. 여자들도 꼴값 떨고 남자도 네, 꼴값 네. 떨잖아 네, 네. 근데 이 남자를 놓고 보면 꼴값이 없어. 어... 그냥 자기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아 어, 그럴 수가 어. 있구나. 평범한 사람이 나도 그냥 하나의 사람이야 네네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네네네. 자기가 월등하다 자기가 잘났다 뭐너 아니면 안돼 뭐 이런 그런 게 없다니까 어... 굉장히 털털함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꼴값을 안 떠니까 여자 내 여자를 챙겨주고 내 여자를 아껴주고 내 여자를 감싸줄 수 있는 거지 아... 뭐 미빈씨가 아무튼 어느 정도 이게 음. 품어주고 사는 어, 거거네요 음. 한마디로. 어. 어, 진짜 예쁘다 이 부부가 정말 예쁜 부부다 음... 남자는 여자는 남자를 항상 바라보고 있거든. 항상 바라보고 있고, 음 약간의 존경심, 존중감, 음. 뭐 이런 걸 갖고 있으니까 음. 그게 서로 간에 꼴값은 안 떠는 거지. 뭔가 선생님 말씀대로 진짜 이분들 결혼할 때도 그때 뭐 유행이긴 해도 스몰레딩 음. 같은 걸 했어요. 뭐이 이 정도 부우면 뭐 진짜 좋은 호텔에서 진짜 음. 다 불러서 할만도 했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뭔가 좀 그런게 좀 있었나봐요. 음. 아, 진짜 털털해. 음. 정말 소박해. 음. 이둘이를 이렇게 들어가보면 정말 있는 집사람 맞나? 음. 진짜 이거 탑스타 맞아? 음. 할 정도로 정말 음. 털털하고 음. 정말 털털하면서 검소하게 그러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뭐 드러내지 음. 않는 삶. 드러내지 않는다. 음. 요란하게 안 산다.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나영씨가 이제 좀 뭐, 드라마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음. 그런 걸 하면은 그러면 예전의 명성만큼 잘 될까요? <웃음> 나쁘지는 않지. 나쁘지는 않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명성은 많이 떨치지는 않지. 음, 옛날만큼은? 어 옛날만큼은 그러지는 않아. 어, 원비씨는 지금 드라마 뭐 영화 다 멈춘 상태예요 음. 어, 앞으로도 해. 아어또 뭐... 해. 요어 음. 언젠간 다시 존재감이 사라질 때면 또 다시 나와. 아 그래요? <웃음> 존재감은 절대로 죽이지 않아. 어 너무 너무 활동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 왜안 하냐. 어. 충분히 이런 탑스탄인데 음. C F는 또 나오거든요. 신체적으로 나... 보면 남자는 덜덜한데 여자는 까칠한 면을 갖고 있거든. 음. 여자는 여자는 까. 그 예민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네. 예민해 여자가 네, 네, 네. 따지는 것도 많고 네, 네. 뭐 트집도 많고 네. 이제 한데 근데 어찌 됐든 이 남자를 만남으이래서이 여자가 모든 편안함을 가져버렸잖아 음. 그러니 지금은 굉장히 편안함이 지금 현재가 만족하다면 은 여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거든 앞으로 이두 부부가 조심해야 될점이 있을까요? 지금 봤을 때는 크게 조심할 건 없고 남자도 건강 건강도 잘 챙기고 있고 여자도 건강을 잘 챙기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은 염려 안 해도 되는 거지. 음, 네. 아, 앞으로 미래에도 뭐 조심할 게뭐좀 없을까요? 여자가 건강이 조금 안 좋지, 음. 조금 염려스럽지 유방암 유방. 음. 암, 유방. 이쪽으로 좀 음. 염리스러운 거는 있어. 음. 근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한 6년이 지나고 난 뒤에 네. 6년 지나고 난 뒤에 이제 그게 염리스러운 거지 지금은 괜찮아. 오 어... 음. 알겠습니다. 음. 탑스타 부부. 어우 진짜 털털하다. 부럽네요. 어, 진짜 농촌에 서 사는 남자 같아. 원빈씨 얼굴 보면은 누가 봐도 잘생겼죠? 아이 <웃음> 조각이지. 본인도 잘생겼다고 생각을 할까요? 근데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는거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거지. 그게 누구나 어떤 누구나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대로 모든게 시선이 되어있잖아 그치. 네네네.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 어. 그게 아니라 잘난척을 안하고 사는거지. 이 사람 사상을 들어가보면 정신을 들어가보면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 <웃음> 응. <웃음> 앞으로도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아유 진짜 이뻐 둘이는 이혼할 일도 없어 그러니까 염려 안 해도 돼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만족하다면 네. 다 끝난 거야 얘기할 게 없는 거지 이혼 수도 없다? 아 이혼 수도 없지 알겠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네.